잠시 사라지는 마술 할까요? 셋둘 하나 뿅. 안 되네. 어, 안 되네. 아, <웃음> 내려갔다. 나라는 모두를 좋아하고 모두다 나라를 좋아하지. 그게 샤스의 세계관이지. 예. Yeah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헤라 <웃음> 좋아해? 응? 헤라 좋아해? 아니, 아니. 근데 확실히 다음 시즌에 그 헤라랑 뭐 있어? 아, 그... 아 맞아. 그 좀어 뚜루뚜한 거 있긴 한데 <웃음> 니랑은 아니야. 아 니랑은 <웃음> 내가 있잖아 거기서 그 여러분 잘 들어봐요. 내가 거기서 응. 그나 헤라랑도 했고 그또 쿤타랑 아아 아, 아니 아니 아니 나도 그 원하지 오픈마인드. 않았는데 나랑 오픈마인드 그 현우랑 뭘 했어. 어. 그 이거... 뭐... 아아아그랑프리 <웃음> 이후로 칼리오페 님 리나 님 사이 어떤가요? 칼리오페 님이랑 리나 리나 님은 어그참 말하기 어렵지만 그게 다음 시즌에 나와. 어떻게 되는지. 그 좀만 기다리면 돼. 보름만 참아. 그럼 보름 보름? 아이 대충 보름. 대한 달? 아 잠깐만 아 죄송 죄송 미안 미안 미안 아 이거 죄송 죄송 아 야, 그거 말하면 안돼 아, 보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, 아이 아. 뭐 아, 그냥... 아, 실수 아, 어떡해. 아 사람이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보름이 아니, 아니, 아니라 아니. 그두달두달아두달 두 달. 아, 내가 두달 말을 확실히? 그 잘못했어 아 아니, 보름 아니야 보름 아니야 보름 안돼아 아니, 네. 내가 그 보름이면은 안돼음그 뭐지 어 큰일 나어 큰일 나 큰일 나. 큰일, 큰일 했어 아니야 이거 두달두달아두달 두 달. 아, 두달 맞아? 두 달, 두 달, 두달 안에 두달 안에 나오지. 세 달이라 하려 고 그랬지. <웃음> 아, 두 달. 두달 안에 나온다고. 하려고? <웃음> 어쨌든 예, 어쨌든, 어쨌든 두 달. 어제 두 달. 이거 원래 여기 한 번으로 아, 말하면 안나 돼. 나 근데 사실 <웃음> 음. 이분, 이분이 군대 간다고 한거 전에도 응. 본거 같거든. 아 진짜? 근데 아직도 언제 가는 거야? <웃음> 녹화해둔다. 크크크. <웃음> <웃음> 너해 된다. 크키키 <웃음> 10월 12일이라고? 아, 아, 2대 1. 아, 아, 그전엔 나와. 그전엔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. 괜찮아, 괜찮아. 맞 맞나? 진 오빠, 오빠는 내 건데 오빠는 누구 거야? 나? 나는 나는 난내 거. 역심쟁이. <웃음> <웃음> 욕심쟁이! 음, 당연히 난내거지 뭔소리야 그럼 응, 그래 근데 다음 시즌에서는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더라 공공재 공공재가 되더라 내가 <웃음> 운동장에 있는 다 터진 축구공처럼 응 음, 내가 봐뭔 소리야 뭐? <웃음> 운동장에 있는 주인 없는 다 터진 축구공처럼 <웃음> 다 터지면 안 되지 <웃음> 나는 다 터진 축구공이 아니야 운동장에 있지만 다터 축구공 잘생긴 축구공이라고 말은 아, 잘해야지. 지금 몇 시야? 지금 헉? 54분. 오, 어, 마치기 딱 좋은 시간이네. 어, 아 아유 이제 막할 말이 없었는데 <웃음> 마치기 딱 좋은 시간이네. 아니, 우리 할거 남아 있어. 근데 아, 저거, 저거 저거 저거 홍보 아, 마로 마루, 마로툰즈라고 이번에 음. 우리 그 마로 스튜디오라는 이 우리 회사에서 우리 어. 회사라고 하면 되나? 그 여기 하늘에서 그렇지. 그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날 내려왔대. 뭐? 이런 느낌이야! 그 애니메이션이 <웃음> 아 그지 그지! 어, 어, 어, 이런 느낌 <웃음> 야나 렉걸린 것 같은데? <웃음> 이런 느낌의 어. 어, 슬랩스틱 애니메이션이 어,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한다 어. 응. 많이 많이 봐주길 바라고 그 틱톡에 마루툰즈라고 치면은 아마 나올거고 어...또 그 우리 저기 샤이닝스타 채널 보면은 커뮤니티 그 글에 아마 홍보 글이 아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? 유튜브 채널 있어? e go live i 도있 h e b a n 도 유튜브 채널 있대 아 있어? 아 정말? 있어? 있는 걸로 알고 u 있 t o s i 오오오오 구독해야겠어. 라라라라 n n e l 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. 어이야! 안녕. 바이바이. 안음 시간에 시 사라지는 마술 할까요? 셋둘하나뿅 안되네 어, 안되네 <웃음> 아내려가자 <웃음> <웃음> 이러면 <이런 왜 안 웃음> <웃음>